하 잔디. 어, 됐어요. 야. 그래 또. 되게 오, 맞았요 아 이해포! 이야포포 이해포! 이 누나! 누나! 누나! 누나! 누나! 누나! 누나! 네. 라디에이터 컴프레 어, 그, 계속 던지세요 그 와이파이? 빛, 빛? 빛? 짜 어? 어리비 아, 술! 어? 붓, 붓, 붓? 시다붓대갈 어? 어? 어 그거를, 빗자루! 빗자루. 어, 그거를? 어. 어. 대청소! 청소! <웃음> 청소지. 청소! 에 이걸! 청소. 네, 여기, 여기 있는 애들! 아, 지 맞지! 됐 아니, 사람들이 오.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! 달리기? 비상구. 비상구. 어? 달리기? 탈출. 어? 엑시 <웃음> 엑시트. 아. 어? 나이트. 데든데 <웃음>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이거 힘든데. 네 글자, 네 글자, 네 글자. 네, 아, 네 글자 네 글자, 교차로 아니, 네 글자, 아, 네 아, 글자. 했다고, 했다고. 한글로 자 한글로 자 한글로 네 글자 상네 그, 그, 그, 글자, 네. 네. 네 글자, 그, 그, 그, 네, 네. 글자. 통로 네 아니야 네, 네. 글자 누하고덜는이 같은데 깜빡이깜빡봐이걸 사람 이름 아니죠? 나 잘했어요. 한는 I'm not. How's it going to go? I know. How did you do this? I got my. Oh, yeah. Oh, yeah. Oh, yeah. Oh, 띵 e a h Oh, y e 띵띵띵! 띵 yeah. Oh, yeah. Oh, y 거거 아 됐네 오 대박 대박 오하 와. 아니 아니 아니. <웃음> 아, 시 저거죠? 태양 게임, 목사?